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죽게 기도 잊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, 너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.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지.